이거 봅시다. 자, FX 몇 차? 4차. 4차. 자, 봐봐. 일단 얘도 봐야 되고, 얘도 봐야 되는데 쟤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얘가 무슨 뜻인지부터 생각을 해볼게. 자, 일단 FX의 그래프를 어떻게 <웃음> 생긴지 모르겠어. 4차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라 해보자, 이렇게. 이 그래프를 T만큼 어떻게 해? 내려. 그럼 T만큼 내린다는 건 T라는 선을 긋는다는 거. 오케이? 이때 이 상황에서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여기서 접어올려라 이 얘기라고 이해 됨? 헤이 헤이 fx-t에다가 절대값을 쳐 씌웠다는 얘기는 fx랑 누구? y는 t를 같이 거놓고 y는 t 밑에 있는 걸 접어올렸다는 얘기야 이해 돼요? 이렇게 접어올리래요 그럼 볼게요 첨점이 생겨 안 생겨 생겨. 분명히 말하는 건 얘는 첨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왜? 이게 의미를 바라보자. 절대값 들어갔잖아. x가 k에서의 좌극한 k보다 좀 작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뽑아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x-k의 gx- gk죠. 좌미분계수의 마이너스를 붙인 것은 우미분개수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는 것과 어떻다? 같다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좌미분개수와우미분개수의 부호가 반대. 오케이? 거나 둘다 0. 이해돼요? 그러니좌미분개수와우미분개수둘다 0이면 부호가 바뀌는 상관없잖아. 이해되냐? 그럼 좌미분개수와우미분개수둘다 0이라는 거는 그 값을 가진 포인트들. 이해돼요? 4차함수의 극값을 갖는 포인트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전부 0이잖아요. 알아들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첨점의 특징을 잘 봐봐. 여기 미분계수랑 여기 밑으로 내려갈 때 미분계수는 서로 똑같겠지. 근데 얘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얘는 부호만 반대가 되지. 그러니까 이 첨점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더하면 0되는 상황이야.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라고. 절대값은 같으면서. 이해됨?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게 이거래. 지금 이거는 몇 개의 포인트에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는 거지. 이해됨? 알아듣음? 이게 하나 힌트입니다. 그리고 요것도하나 힌트가 있어요. 그럼 볼게요. 자, HX라는 것은 언제 불연속이냐 이런 거잖아. 야, 봐라. 4차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라 해볼게. 그럼 여기가 무슨 값인지 모르고 여기도 무슨 값인지 모르고 여기도 무슨 값인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t가 오케이? 그냥 그림이 거지 그럼 몇 군데야? 하나, 둘, 세 군데지. 얘네는 몇 군데 찾는 거야, 지금. 그때 때극소 또는 첨점 찾는 거잖아. 그럼 여길 지나가면 하나, 접어 올릴 거니까 달라지겠죠? 봐보세요. 이래서 크게 이런 식으로 해 볼게요. 여기 맨밑을 지나가면 하나, 둘, 세 개지 그럼 요 상황 전까지 지나가면 요 안으로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네 개지 여길 지나가면 하나, 둘, 셋, 네 개지 이해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불연속을 만들어낸다는 건 개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Ht니까. 그럼 달라지는 순간이라는 건 접한다라는 느낌을 봐야 돼. 이해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딱두 군데서만 접하래. 그러니까 두 군데서만 사차함수가 0이 되는 게 접선의 기록이 0이 되는 게두 개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이건 아니지. 이건 한 군데니까. 그럼 주춤 내려오는 거 되지. 이것도 되지. 그 다음 꿀렁하면 안 돼. 꿀렁하지만 될수 있는 게 있다고. 밑에가 똑같은 거.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이 상황이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60. 여기가 얼마? 4인 상황. 같은 느낌이죠. 그럼 절대값 씌워보면 홀라당 벌러덩 이렇게 되네. 4보다 조금 위야. 4보다 조금, 얘보다 조금 위에다 선을 그으면 원래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 차, 차,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4야 여기가. 4보다 조금 위에다 선을 그으면 여기다가 없겠죠. 여기 이렇게. 절대 값 씌워보면, 하나, 여기서 접힐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겠지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네? 우리 몇 군데 있어야 되는데? 다섯 군데, 네 그럼 이 그림이 둘다안 되네? 그럼 이 그림 확인해 봅시다. 이게 4예요. 얘보다 조금 위에서 접어버리면 그림이 훅, 훅, 훅. 여기 높이 똑같아요. 그럼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이 그림이네. 이해됐냐? 네. 그럼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냈어. 후. fx는 이렇게 생겼다고. 극소값이 얼마고 극대값이 얼마인 것. 됐지? 근데, 뭐야? 그럼 어디가 2일까 보자. 여기서 이거나, 여기가 이거나, 여기가 이여야 되지. 알았더럼 근데 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래? 0보다 크대. 그럼 여기지. 여기 값이 얼마, 정확히? 2야, 2. 됐어요, 여기까지? 어, 우 숨차. 여기까지 일단 정리. 이 상황까지 만들면 1차 구리 <웃음> 끝, 1차 끝. 여기까지는 안 왔었냐? 나지 힘든 거 알겠는데, 이거 좀 따라올만 했으면 좋겠어. 여기서부터 더 어려울 거 있다. 나 얘를 조금 옮겨봐도 돼. 내 마음대로. 평행이동을 좀 시켜볼게. 얘를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여기가 0이 되게끔 이 좌우로만 움직여볼게. 괜찮니? 그럼 여기를 뭐라고 놓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면 여기는 뭐야? A라고 놓을수 있거든. 그러면 F0-FA가 이 값에서 이값 빼는 거잖아요. 64죠. 괜찮아?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되려면 얘보함수인 F'X는 프라 X랑 X 플러스 A랑 얘를 인수로 갖는 것도 맞지. 최고차항 얼마일까? 4차함수인데 최고차함이 1인 걸미분했으니까 여기까지 되니? 그럼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실 0, 마이너스 a, a 0 이게 f'x고요 프라 이게 뭘 뜻합니까?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프라 dx하면 FA 빼기 F0 맞아? 이게 여기 아래 에 있는 부분의 정적분 값이지. 근데 이거 부호 바뀌었지. 넓이 값이지. 이 넓이가 얼마라고? 우리 아까 저거 하지 않았어? 변곡점 지나는 거? 몇분에 최고차한 개수. 두 분의 차. 몇 제곱? 2. 64네? 괜찮아? 그럼 A가 얼마야? a 4제곱이 2의 6제곱이야 여기까지 맞니? 네 그럼 a는?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네 여기도?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웃음> 이렇게 됐쇼? 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적당히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한노봇새끼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다시 원래대로 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난 좌우로만 움직였다. 좌우로만. 다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지. 괜찮으세요? 자 일단은 F'X가 프라 음.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리고 요는 간격이 있었는데요. 요 간격이 얼마냐면 ut예요. 요 간격도 ut예요. <웃음> 맞죠? f'x는 여기다 넣을 건데, 얘가 4x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a제곱은 8, 4x 세제곱 마이너스 32, x. 그 그러면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16x 제곱. 우리가 0일 땐 여기였잖아요. 플러스 4가 붙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4가 되는 또 다른 값들을 구할 수 있나요?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가 여기가 0이면 여긴 4네요. 이해 돼? 그럼 2를 밀었다는 거잖아요. 2를 밀어냈다는거 여기가 그럼 2면 여기 뭐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4.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봐봐. 어떤 짓을 한 거냐면 나는 가정을 한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루트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루틴 트 식을 만들어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는 여기는 4고 원래 그림은 여기가 2여야 되잖아. 맞냐? 이걸 풀었더니 이 식이 나와버렸어. 이 식이. 이 노란색의 식이 저거라고. x4제곱 마이너스 16x제곱 플러스 4. 그래서 여기가 얼만지가 궁금한 거야. 0 넣으면 4인데. 그 4를 놓고 이 값과 이 값을 구해본 거야. 구하려고 갔더니 x4제곱 마이너스 16x제곱이 0돼야 되는데 x제곱은 0은 아니니까 x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어야 돼서 여기가 4가 나오더라고. 우리 똑같은 그래프를 평행이동했다고 가정을 했잖아. 근데 이 4가 몇이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가 2면 요강독이 4잖아요, 지금.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여기가 2면 마이너스 2. 또이강독이 4니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 뭐 구하는 거데뭐 구하는 건데 계속. 그지? 그럼 f 4를구 해야 되거든요. F4. 당황하지마. 일단 <웃음> 봐봐. X축으로 얼마? 얘가 여기 4였거든? 여기 4이잖아.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킨 거지. 그러니까 원래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Fx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만큼 이했으니까 4제곱 마이너스 16에 x 플러스 2에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생겼다고 괜찮아? 여기다가 4 넣으면 되죠? F4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h 사는 뭐야? h 사는 T가 4일 때야 T가 4일 때 그럼 T가 4면 여기가 4니까 접히면 요렇게 접었잖아. 그럼 그림이 차, 샬라, 샬라, 탕 하나, 둘, 셋, 넷, 몇 개? 다섯 개. 얘는 5야. 괜찮냐? 그럼 여기다 뭐 넣어야 돼, 이제? 4 6의 4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36 플러스 4 얘는 36 곱하기 36 그럼 20 곱하기 36 더하기 4 724 거기다 5서 했어요. 729 얘들아 하나는 가지가지 않는 거야. 되게 다양한 기술들을 많이 넣었는데 어려워. 물론 진짜 어렵지. 우리 몇 시부터 풀이했냐? 3시 반부터 풀이하고 지금 2시간 조금 넘게 했거든. 그치? 아니야? 2시간 좀 넘게 했단 말이야. 실전보다 시간 더 오래 걸렸어. 우리 아직 저것도 안 했잖아. 오늘 확통 안할까야확통이랑 미적분은 큰 의미 없는 지표 지금 현재는. 왜? 어? 굳이. 그치 범위가 다 맞지가 않으니까. 여튼 잠깐 얘기를 좀더 보태보면 어렵죠. 특히나 지금 한거 22번 같은 경우도 많이 어려운데 분명히 눈치들을 많이 풀다 보면 채어 이거 K에서 뭔 일이 생기는구나. 저 K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이구나. 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첨점이 생기는 구간들이 있겠구나. 아니면 이제게 스쳐 지나가는 구간이 생기겠구나. 뭔가 그런 그래프들을 말하겠구나. 그러니까 다에 눈치들을 채최고 가라는 의미들도 있습니다. 자, 경기 일으킨다. 그냥이다. 너한테 왜 그러냐 적으로물보지마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한 거야.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다그스지여튼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하셨고 요거 정리 잘 해주세요. 정리 잘해놔 기출 아니야, 이거 이제. 작년처럼 고상 기출 아니 고상 기출은 너희 거잖아 잘 정리해놔 이해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이해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영상 몇 번씩 반복해서 보더라도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이과반 퇴근할게요. <웃음>